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세이프, 그러니까 형태 그룹에 있는 밀어내기, 돌출이죠 익스트루드 와 관련된 옵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제가 이 스케치 중에서 내부 스케치와 외부 스케치 그리고 스케치 영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걸 한번더 복습을 하고요 나머지 밀어내기와 관련된 각종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밀어내는 과정에서 솔리드로 밀어낼 수도 있고 공면으로 밀어낼 수도 있고 또는 강화를 통해서 철판처럼 두께를 가지는 형태로 해서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쪽에 다 스케치 그리면 내부 스케치가 되는 거고 바깥쪽에 스케치를 머리, 미리 그려놓고 활용한다고 그러면 외부 스케치가 되겠죠. 그리고 뭐, 외부 스케치에서 일부분만 쓰고 싶, 싶을 때는 스케치 영역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2.0이나 3.0 쓰시는 분들은 스케치 영역이란 옵션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케치 영역이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하신다고 러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어내기 하면서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블라인드, 대칭, 다음으로 전체 통과, 특히 선택 항목으로 이걸 이용하시면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해서 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로 밀어내면서 그만큼 또 깎아낼 수도 있습니다. 컷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 선택 항목을 이용해서 스케치는 여기 있지만 다른 영역에 다른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돌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를 통해서 두께만을 가지는 형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컷 하면서 안쪽을 컷 할지 바깥쪽을 컷 할지 두께만을 가지는 형태로 해서 컷 할지 또는 이런 식으로 곡면을 잘라낼지 분할할지 어느 부분을 잘라낼지 이런 걸다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어내기라는 것은 솔리드 밀어내기뿐만 아니라 곡면 밀어내기 강화도 되고 곡면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작업도 진행이 된다는 거, 그걸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밀어내기니까 당연히 솔리드 밀어내기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크레오를 절반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DVD 안에 보시면 실습자료가 있고요 저는 미리 앞 강의에서 작업 디렉토리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작업 디렉토리 설정 부분을 한번 보셔가지고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시고 실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리 스케치를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외부 스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만 가지고 형상을 밀어내고 싶습니다. 그럼 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방법. 일단 밀어내기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 일부분만 요 부분만 가지고 밀어내고 싶습니다 자 배치해서 정의 요 평면 잡고 확인 자그 다음에 투영을 통해서 루프식으로 하죠 이 부분만 별도로 빼내는 거죠 투영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 아니면 휠 버튼 클릭 아, 안 되나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거죠 밀어내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솔리던 밀어내기죠 여기는 s u r f a c e 이고요 s u r f a c 이제 공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보게 보시면 공면 그래서 그렇죠? 두께가 없다는 얘기죠 솔리드는 속에 꽉찬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솔리드다 그러면 강화를 통해서 두께만을 가지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프론트에서 한번 보죠 탑에서 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두께가 보유 된거죠. 요거 누르면 안쪽 바깥쪽 그렇죠? 한번더 누르면 누를 때마다 안쪽 바깥쪽 그 다음에 대칭이 됩니다. 스케치는 이 안쪽,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안쪽 바깥쪽으로 되는 겁니다. 자, 한뭐 10정도 쳐볼까요 10은 너무 큰가요? 5정도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커서 안 되는 겁니다. 3, 2, 이렇게 안쪽 바깥쪽 그렇죠?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두께가 부여되는 겁니다. 자 솔리드로 하죠? 얘는 해제하고요. 자또 하나 일단 크게 솔리드로 썰피스로 강화를 할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각각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눌렀는데 사라지게 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또는 어떻게 하냐면 이빈곳 있죠 빈 곳에서 왼쪽 버튼을 눌러보시죠 그럼 이렇게 뜹니다 솔리드로 할지 곡면으로 할지 강화를 할지 아시죠 구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 닫힌 커튼을 만들 수도 있고 단면을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스케치 편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투영한 거에다가 나는 원을 하나 더 추가하겠다?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겠죠. 확인 누르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왼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뜨는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버튼을 많이 누릅니다. 오른쪽을 꾹 누르면 얘도 뜨지만 은 밑에 옵션이 더 뜹니다. 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렇죠? 특정한 방향으로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옵션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치수를 한번 갖다 대보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대칭으로. 그렇죠? 자, 청면 깊이 2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한쪽만 쓸지, 양쪽 다 쓸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돌출량을 서로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 하나 볼까요? 일단 나왔으니까요. 옵션에서 청면 1 한쪽으로 얼마 가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 얼마 가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전체가 130이 되는 거죠 요렇게 작업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단면에서 좀떨어뜨려 가지고 공중 부양 한 다음에 어, 솔리더 돌출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공면 돌출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강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두번째 치수에다가 첫번째 치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값을 암쳐 보시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공중 부양이 됩니다 아시죠 이 상태에 다시 마이너스 값을 주면 다시 원래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0 주면 이렇게 되거죠자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거 드래그해서 다 상관없습니다. 드래그 하셔도 그렇죠.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값은 무조건 양수 값인 것 같아요. 화살 방향을 반대로 해버리면 화살표 쪽이 이 방향 1 값입니다. 그렇죠? 화살표 반대쪽이 방향 2 값이죠. 근데 이 값을 음수값을 줄수 있냐는 얘기죠. 음수값은 못 주죠. 방향만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얘는 방향만 바뀌는 거고 두 번째 값을 이용해서 음수값을 주므로서 공정부양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그렇죠? 자, 썰피스 형태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 상태로 썰리드로 음, 만드는데 강화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화살방향 클릭하셔가지고 방향을 반대로 할 수도 있고 갖다 대고 이 모양을 대칭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예를 이용해서 양쪽을 쓸 수도 있고, 청민이 필요 없다. 그러면없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일부 마스고 할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누르셔가지고 스케치 영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또는 여러 개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밀어내기 하면 되는 겁니다. 어, 이것도 상당히 유용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썰피스는 될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폐곡선인 경우에는 잘 됩니다. 확인 들어보죠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자, 새로 부품을 만들죠. 조금, 예, 이렇게 만들었죠. 이면 잡고, 제가 스케치하러 들어오겠습니다. 폐곡선이 아니라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선 지워버리죠? 이게 두 개의 오픈된 선을 그렸습니다. 얘 가지고 바로 밀어내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서피스를 해볼까요? 될까요? 안됩니다. 이거.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 따로, 얘 따로 음, 서피스는 따로따로 따로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죠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막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따로 올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밀어내기에서 배치해서 정의 들어오셔가지고 이면 잡고 다시 스케치하러 들어오셔가지고 요 선만 그렇죠? 투영을 해오는 거죠. 요 단일선만 닫기, 확인, 확인. 그 다음에 얘 가지고 공면 돌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솔리드로 하면 강화를 통해서만 두께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폐곡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일선이니까 반드시 강화가 자동으로 활성화 되는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할지 저쪽으로 할지 음. 한번더 하면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중간이냐 그렇죠? 확인 또는 우클릭한 다음에 어 가운데 휠 버튼 있죠?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죠? 자 지우죠?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부분만 가지고 밀어내기 하고 싶다 그러면 스케치 영역을 활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고 밀어내기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단면을 새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설명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여러 개의 영역을 가지고 밀어내기 하면서 폐곡선이다 그러면 솔리드 공면 다 됩니다 그렇지만 오픈된스 경우에는 솔리드는 강화로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공면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따로따로 오픈된 선 같은 경우에는 열린 선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을 이제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잠시 숨길까요? 스케치로 들어오죠? 만약에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런 점 있죠? 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확인 눌러보죠? 이 상태에서 밀어내기 하면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부적으로 축이 생깁니다. 이 축도 돌출이 가능하다는 거. 단이 스케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걸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점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 점은 아니요. 에이점 아니요. 에이점은 아닙니다. 확인 누르봤죠. 이 점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는 선이고 기존에 있는 점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축의 형태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걸 이용한다면 나중에 조립하여더 쉽겠죠. 어셈블리에서. 자, 그런 부분들도 기억을 해놓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할 얘기는 많고, 자, 그렇죠? 시간은 잘 갑니다. 자, 일단은 이런 옵션들은 우클릭하셔가지고 우클릭을 꾹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상단에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나머지 옵션들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요거는 닫고요. 두번째 예제 파일로 한번 열어보죠. 익스로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형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스케치 영역 가지고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세개 영역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출 밀어내기를 하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칭 함면 되겠고 치수 값선 여기서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적절하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300정도로 하죠 휠버튼 클릭 됐죠 그럼 한꺼번에 이렇게 3개의 덩어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를 이용해서 공면 돌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밀어내기 하죠 서피스 형태로 잡을 수 있나요? 못잡다 그랬죠 스케치 영역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부적으로 단면을 정의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스케치 누르고 이 평면 잡고 스케치 그 다음에 투영 요선만 닫기 하셔도 되겠죠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빈 공간을 한번더휠 버튼으로 누르셔야지 스케치에서 빠져나오고 밀어내기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공면 돌출이 되는 거죠 똑같이 대칭으로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키워놓죠 됐죠 여기다한번더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오픈된 선, 열린 선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공면 돌출 을 하셔야 됩니다 밀어내기하죠자 그렇죠? 기준에서 요것도잘 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령어 내에서 필요한 요소를 그때그때 정의해 쓰는 거죠 미리 만들어 놓고 쓰셔도 되지만은 내부적으로도 이런식의 스케치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커브 작업 또는 평면 작업, 포인트, 축, 좌표계 아,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평면 잡고요 이 평면 이 면에 지금 이 스케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투영 단일선 형태로 투영해 오고요 그 다음에 확인 다시 한번 휠 버튼 클릭하고 공면 형태로 셀피스 형태로 돌출하겠습니다 아니면 우클릭 후한 다음에 셀피스 형태 솔리드는 안되겠죠 당연히 어, 강화는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피스니까 이렇게 굳이 여기까지 안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을 꾹 누르시면 이런 메뉴도 있을 거고요 갖다 대고 대칭하고 점을 꺼셔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스케치 3개 다 선택하고요 숨겨놓죠 그 다음에 스케치 4번 있죠 요거는 보이게 하겠습니다 요 동그라입니다 미 이걸 가지고 나머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이거는 단일 스케치니까, 뭐 굳이 스케치 영역을 쓰지 않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밀어내기, 이거 찍으면 되겠죠? 자, 밀어내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 요거 한번 보죠. 옵션을 보는 겁니다. 일단 배치는 끝난 거죠. 배치는. 연결 해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스케치 4번이랑 내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섹션이랑 연결이 해제됩니다. 그럼 바깥쪽에 스케치 4번이 치수가 바뀌어도 내부적으로 사용된 섹션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연결 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옵션에 대해서 이제 살펴 보고자 는 겁니다 블라인드 요거는 이제 얼마만큼 갈 거냐 이런 얘기죠 자, 만약 에 측면 2를 쓰고 싶다 그러면 다시 블라인드 해보죠 얘는 뭐300 만큼 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스케치면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이쪽으로 화살표 쪽으로 150 반대 방향으로 300 물론 이 점을 드래그해서 꺼셔도 되겠고 여기서 치수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값을 두 번째 이 값을 마이너스 값을 주물어서 스케치해서 떨어뜨려서 지금은 오른쪽으로 하고 있죠. 굳이 나는 왼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방향을 반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되겠죠. 아니면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반대로 지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적당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정말 꺼세요. 이렇게 꺼셔가지고 여러분이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쪽으로 올순 없죠. 첫번째 청면 이런 화살표 쪽으로만 무조건 가는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반대로 가고 싶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값을 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한쪽은 163 한쪽은 60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블라인드 형태는 이제 말 그대로 치수로 높이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면 2에다가는 음수 값을 줘가지고 청면 1과 같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였을까요? 대칭이 있겠죠. 여기서 접근하셔도 되고 우클릭 꼭 하신 다음에 청면 깊이를 대칭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청면 1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체크되어 있는 거고요. 자 깊이 방향 대칭 이동 이렇게 볼까요? 이건 그냥 대칭 이동이죠. 막그대 화살을 찍는 겁니다. 응. 대칭 하면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것도 아주 좀 많이 쓰죠? 그러면 300을 주면 양쪽으로 150, 15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다음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솔리드 바디까지 가는 거죠. 요 면을 인식해야죠. 다음 솔리드 바디까지 가는 겁니다. 곡면까지가 아니에요. 솔리드까지 가는 겁니다. 다음까지. 물론 청면이도 다음까지 하면 다음 예가다가 처음 만나는 솔리드 덩어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게 넥스트, 투 넥스트 다음까지입니다. 굳이 뭘 지정할 필요도 없어요. 관통해보겠습니다. 전체 관통하면 어떻습니까? 공면은 그래도 인식 안하는 겁니다. 전체 관통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이걸 한번 보죠. 무조건 솔리드 바디까지 가는 겁니다. 재료 제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뻥 뚫려 버리죠. 아, 이 재료 제거. 좋습니다. 결국은 밀어내기 하면서 밀어낸 양만큼 잘라내는 거죠. 제거. 그러면 이걸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스케치 안쪽이 제거된 거죠? 이거 누르면 바깥쪽이 제거되는 겁니다. 한번더 누르면 안쪽, 바깥쪽. 만약 강화를 써보겠습니다. 강화를 제가 한10 정도로 써보죠. 그럼 두께만을 가지는 형태로 해서 제거되는 겁니다. 한 30정도 써볼까요? 그럼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됩니가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중간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렇죠? 자 여기서 어, 라이트를 한번 볼까요? 요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강화 형태로 해서 안쪽이냐, 바깥쪽 중간이냐, 바깥쪽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요거 잘 기억하시죠? 잭을 없애고 강화를 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도 강화를 누르고 주면 어떻게 되어 습니까 당연히 파이프 형태가 되는 겁니다. 파이프 형태 그렇죠? 보기를 언선 처리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파이프 두께만을 가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자, 요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모서리 해보죠. 뭘 했다가, 여러분이 뭘 했다가요. 다시 돌아오시면, 이빈 이 곳을, 빈 곳을 가운데 휠 버튼으로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한번더휠 클릭하면 끝나버리죠. 다시 수정해 보죠. 피처 편집. 어디까지 갔죠 여기까지 왔나요? 자, 전체 통과까지 해 봤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죠. 그래서, 블라인드, 대칭, 다음까지 전체 통과하면서 이런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이죠 깎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드리죠 지점까지 아 요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면 요걸 잘 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저는 한쪽은 꺼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지점 지정 지점까지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특정한,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h 로 o w u t i l 입니다 h 로 o w u n t i l 그렇죠. 특정한 요소까지. 면을 찍어보시죠. 요 면까지 가는 겁니다. 이 면을 찍어볼까요? 여기다가 surface에 찍히나요? 안 찍힙니다. 안 돼요. 공면안 됩니다. 그렇죠? 자, 평면을 찍어볼까요? 여기다가 이게 제거해버리고 제가 평면을 찍어볼까요? 평면 되나요? 포인트 되나요? 안 됩니다. 이기다안 돼요. 그럼 뭐만 되느냐? 지정, 솔리드 면만 됩니다. 여기도 지정, 지정까지 해볼까요? 그 다음에 솔리드면. 앞면 뒷면 이렇게 솔리드 면까지만 됩니다 공면 되나요 안됩니다 안 돼요 솔리드 면까지만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조금 아쉽죠 그래서 만들어 온 것이 뭐냐면 예, 선택 항목입니다 얘는 다 됩니다 솔리드 면이든 공면이든 평면이든 포인트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서피스 모서리 정점 커버 평면 축점다 되는 거죠 예, 하겠습니다 얘는 제거해버려, 우클릭, 제거해버리고, 여기다가요, 요 평면을 잡아보죠.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요렇게 되죠? 가상의 면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녹색, 요만한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면이 소속되어 있는 무한 평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처럼 지정 지점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버리죠. 결국은 이 덩어리를 인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정 지점보다는 선택 항목으로를 더 많이 쓸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요 면까지 갈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여기에 지금 녹 약간 연한 색이죠 그럼 이 항목이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지정하면 이 항목에 추가 된다는 얘기예요자 이렇게 평면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꼭지점 만나도 됩니다 맞죠? 그렇죠? 어,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아, 요 원은 요만큼인데이 점은 어떻습니까? 이원 영역 바깥쪽에 있죠 그럼 이 점을 인식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요 영역 안에 들어있는 점이나 평면 공면만 인식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결국 여기에 있는 평면이 요 점까지 가상으로 평행이동한 거죠 그 면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알시죠 거의 만능이죠 선택한 모를 쓰면 내가 원하는 요소까지 쉽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힌, 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어, 여기 한번 보죠 어디 있죠? 제가 어디에 뭐 써놨는데 여기 있죠 i f 트키를 누른 채 특정 요소까지 들어가여 돌출이 가능하다 단 공면은 불가능하다 아, 이것도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선택 항목으로 했는데 셀피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셀피스는 되겠죠 근데 자 보십시오 점이 아니라 이 공면을 잡아보겠습니다 공면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셀피스 안됩니다 이 면은 될까요? 이면 찍어 보자. 찍히죠. 평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점만 됩니다. 아, 그런 게좀 아쉬워요. 서피스 같은 경우는 솔리드로 한다 그러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 면을 잡으셔도 되고 점을 잡으셔도 되고 면을 잡아도 되고 이 면을 잡아서 상관 없고 평면을 잡아서 상관 없는데 만약 여기다가 서피스를 해 버리면 그렇죠? 결국은 점까지만 되는 겁니다. 이런 점까지는 되는데 이런 공면이랑 이, 이, 이 면은 안되죠. 이 평면 형태는 가능하죠. 평면 형태 이건 가능한데 이렇게 이런거 안됩니다. 맞죠 그렇죠? 평면 안되죠. 그죠왜 안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공면에서는 잘 안된다. 이렇게 판단해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솔리드로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여기서 이 항목을 이렇게 지정하면 되는데 귀찮은거죠. 그럼 슈퍼특기를 누른채 이마은모 뭐 있죠? 쭉 드래그 해보시죠. 그 면에 갖다 놓으면 그 면에 달라붙으면서 이런 포인트까지 달라붙으면서 거기까지 됩니다. 이렇게요. 면딱 놓으면 그게 달라붙으면서 고그 면까지 돌출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평면에 딱 갖다 놓으면 달라붙죠. 이런거 자주 보시게 될겁니다. 여기서 특히 구멍있죠? 부모의 위치 배치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옵션들을 많이 보시게 될까요? 이걸 끌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슈퍼트 키를 누른 채 끄셔가지고 맞춰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황색이 되면 손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두번째도 마찬가지죠. 선택항목에서 내가 원하는 요소까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쯤에서 하나 더 보죠. 여기 보겠습니다. 탑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은 딱요 면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눌러보시죠. 그러면 이게 옵셋 기능입니다. 여기서 더나아가겠다는 20만큼 더 가겠다. 그럼 화살표 방향이 어떻습니까? 이 공면의 수직 방향이죠. 그렇죠? 이 놈이 20만큼 옵셋된 여기가 만약에 반경이 20짜리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반경이 40짜리가 되겠죠. 20만큼 옵셋됐으니까. 그가상의 옵셋된 면까지 돌출하는 겁니다. 그 마이너스 값을 주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신기하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0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누르셔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여기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있어요. 하면 어떻게 화살방향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평방향이죠. 돌출방향고 똑같죠. 그 말은 뭐냐면 이 곡선이, 이 곡면이 옵셋된 게 아니라 단순 이 화살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겁니다. 평행이 이쪽으로의 길이가 지금 30이란 얘기죠. 요렇게 하면, 아이고, 요렇게 하면, 이 곡면의 각 지점에서의 수직 방향으로, 노말 방향으로, 얼마란 얘기죠? 30입니다. 이거는이 녹색 면이, 이 검정색 면으로, 옵셋된 거고요. 이거는 평행 이동한 겁니다. 다른 거예요. 알죠 그럼 이쪽만 할수있냐 아니겠죠. 이쪽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마 여기서 난더 가고 싶다, 50만큼 더 가고 싶다, 이렇게 가능하겠죠? 70만큼 더 가볼까요? 한 100만큼 더갈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뭐 평면에도 뭐 차이 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그렇죠? 평행한 거냐, 옵셋한 거냐 거리를 재는 방식이 약간 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해당 면의 수직 방향으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스케치는 여기 있는데, 나는 형상을 여기다 만들고 싶은 겁니다. 형상은. 자, 일단 취소하고 나오죠? 얘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게 뭐냐? 스케치 6번이었나요? 네. 하도 많이 해지고 스케치 3번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4번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밀어내기 해보죠. 이 스케치를 찍고요. 스케치는 여기 있죠? 형상은 여기다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게 뭐냐? 무조건, 그렇죠? 선택 항목으로 합니다. 이 면을 잡죠. 그렇죠? 자 화살방향은 반대로 하는게좋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겠죠. 자 두번째 청면 깊이도 선택 항목으로 하셔야죠. 이 면을 찍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화살방향으로 이까지 가는거죠. 그럼 출발은 얘로 보는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이용하신다 그러면 스케치는 여기 있지만 내가 원하는 위치에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항목으로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이었구요 쉬프트키 잘 기억하시구요 그 다음에 스케치와 떨어진 위치에 돌출 및 돌출 것도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면 얘가 여기까지 와있죠 그렇죠? 여기서 살짝만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옵셋 기능을 쓰면 되죠 얘를 쓰던 얘를 쓰든 쓰던. 요거를 써보죠 거기서 한 10만큼만 더 가겠다 아 이게 지금 첫번째거였네아두번째까지참 그렇죠. 얘를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 해야겠죠 여기다가 10만큼 더 가겠다. 더 갔습니다. 그럼 재료 제거를 하면 되죠. 그럼 잘려 나가는 겁니다. 원래는 요만큼 있는데 거기서 10만큼 더 갔는데 10만큼의 두께만큼 재료 제거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한다고 러면 아주 좋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적절하게 잘 기억을 해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측면 없음을 선택 항목으로 예를 잡아주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만 뚫리겠죠 안 그러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으면 러면 여기서부터 쭉 가면서 이만큼 더 뚫어버리는 거죠 얘도 뚫려버리는 거죠 음, 자 그런 얘기였고요 할얘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자강화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공면을 이용해서 한번 잡을 해보죠 요런을 지워버리고요 자스케치 4번 다시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릴까요 예제를 다시 그려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을 자, 파일에서 뉴하죠. 부품으로 들어오죠. 잠시만 창을 줄이겠습니다. 그다음 이면 잡고 스케치로 들어오자. 원을 하나 그리죠. 중심점 원을 하나 그리고요. 확인. 얘를 가지고 밀어내기 단 공면으로 해보겠습니다. 셀피스로. 그리고 옵션에 테이프를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20도, 30도 그렇죠? 그럼 여 각도 보이겠죠? 이렇게 안쪽 바깥쪽 그렇죠? 적당히 높이 한 300정도로만 주겠습니다. 끝 하면 이렇게 닫히는 겁니다. 닫힌 것 속은 비었어요. 아직까지는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옆면을 보고 제가 스케치를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직 사각형 자얘를 이용해서 밀어내기 해보자 그럼 이렇게 되죠? 일단, s 피스 f 로 하겠습니다. 그냥 서, 생기는 것 뿐이죠. 그렇죠? 두 개의 바, 어떻게 이렇게 OK 누르면 그냥 곡면이 두개 있는 것 뿐입니다. 곡면 두개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시리고자 하는 것은, 재료 제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거. 자, 이거를 한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걸 제거할지 항목을 잡아줘야겠죠? 이걸 제거해버리면, 뭐, 모르죠? 얘를 제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항목 제거.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스케치 안쪽이 잘려나간거죠. 스케치 안쪽만큼이 잘려나간겁니다.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 조금 부분만 잘려나가겠죠. 이만큼 쭉 끌어버리면 관통되니까 이만큼 쭉 제거되겠죠. 근데 만약 이걸 반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 OK 눌러볼까요? 이렇게 분할이 된겁니다. 잘린게 아니에요. 면이 분할이 된겁니다. 아 이거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저는 분할이 됐죠? 다시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깥쪽이 잘리는겁니다. 안쪽을 자를 거냐, 분할할 거냐, 바깥쪽을 자를 거냐. 그렇죠? 그럼 두께를 주겠습니다. 두께 좋아하죠? 10, 뭐10 정도 쳐보죠. 그럼 두께를 가진 만큼만 제거되는 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도 지금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면이 어느 면일까요? 프론트를 해볼까요? 라이트로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또는 양쪽이냐. 그렇죠? 강화를 쓴다고 그러면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만약 강화를 쓰지 않다고 는 그러면 그대로 이거 누르면 안쪽이냐, 분할이냐, 바깥쪽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면 작업을 해나으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밀어내기 안에도 수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상 여러분이 꼭 이해했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일단 스케치의 종류 꼭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특별히 이 선택 항목으로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돌출 뿐만 아니라 컷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선택 항목에 보시면 이렇게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덜, 더 가든지, 덜 가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강화 기능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공면 분할을 밀어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 그렇죠? 곡면 잘라내기도 밀어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 물론 뭐 별도의 명령이 있긴 하지만 은 밀어내기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이런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자, 충분히 실습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잘 만들어지는지 끊임없이 한번 테스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